네 가상화폐 주간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랭킹 츠치의 김원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가상화폐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아네그 9월 9일에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대량 매도가 이어지면서 34.87포인트 정도로 조금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BR인덱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BR인덱스는 34.87포인트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1.8포인트 상승 36.67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당히 많은 양이 대량 매도가 이어지면서 조금 저점으로 출발하기는 했었는데 어, 시장에서는 이제 저점이라는 확신이 매수세가 조금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장은 조금 포인트가 상승하면서 강보와 푸름으로 한 주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비트코인은 주초에 6,300 달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 달러 이상 상승하면 현재 6,500 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90, 90달러로 시작을 해서 현재 30달러 상승하며 221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10일 동안에 이제 한 16만 개 이상의 대량 매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170달러 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으나 주중에 다시 이제 금요일서부터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말 사이에 다시 10달러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주말 동안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전주 대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입니다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개별 종목별로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좀 있었나요? 어, PR 인덱스에 30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대다수는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기는 했었는데요. 네. 어, 그래도 웨이브코인은 22.42% 상승을 했고요. 이오스는 5.57% 상승을 했습니다. 어, 비트코인은 1.49%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지난주에 이더리움은 이제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주중에 좀 낙폭이 컸지만 다시 회복을 했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0.75%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한 주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웨이브가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 그래도 비트코인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물시장 흐름을 살펴봤으니까 선물시장도 보겠습니다. 선물시장 흐름은 어땠을까요? 어, 현물시장이 네. 지금 이제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되면서 어, 선물 가격 또한 조금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같이 보이기는 했는데요. 현재 60달러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c m e 9월물 6465달러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CBOE 거래소는 지금 65달러 하락하며 6,465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월 19일 날 CBO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만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금은 한 달간 하락폭이 조금은 있었던 걸 있었기 때문에 기존과는 같이 좀큰 낙폭은 없을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시장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상업폐 시장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아, 네. 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요. 네. 이제 무역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면은 현재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이제 1.5조 달러 가까이가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요 신흥시장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현재는 기존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금융 접근성을 좀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요 분산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금융기관들이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어 기업 신용도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그로 인해 신용 위험과 그리고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 장벽까지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라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어, 신흥국들이나 금융기관에 이제 조금은 제한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큰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는 또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 거래를 중지하는 그런 조치가 또 취해졌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 네. ETF 이제 최근에 좀큰 화두로 떠오르기도 네. 했었는데요. 어, ETF와 이제 비슷한 상품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TN이라는 상품인데요. Exchange Trade Note의 음. 약어인데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적하는 비트코인 트래커 원과 네. 그리고 이더 트래커 원이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제 나스닥 스타컬럼 거래소에서는 계속 상장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달러까지 지원된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ETF에 이제 보류를 내렸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 거부를 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ETF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펀드냐 아니면 채권이냐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9월 20일까지 단기적으로 거래에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또 혼돈이 좀 나오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앞으로 좀 혼돈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그리고 블록체인 협회가 공... 공식 출범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 워싱턴 네. 포스트에서는요 네.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통 금융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코인베이스로 이제 굴지의 거래소들이 있지만 어, 코인베이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서클. 그리고 디지털 커렌시 그룹 하고요. 어, 프로토콜 랩스 등 상당히 다수의 기업들이 창립 멤버로 참여하여 블록체인 협회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의원들 간에 상당히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첫 번째 현재 대두로 되고 있는 어, 문제들이 세금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돼 있는 세금 부분들도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고 투자자 신원 확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KYC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이나 아니면 규제를 가이드라인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로비 활동을 조금은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펼쳐 나갈지도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뭐가... 모건 스탠리가 또 가성화폐 시에 뛰어든다는 라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어, 골드만삭스하고요. 그리고 블랙록 또한 현재 이제 암호 패션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었을 텐데요. 어, 모건 스탠리 또한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활용하여 파생 상품을 현재 준비를 완료했다는 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의 가격이 연동이 되고요. 프라이스 리턴 수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 롱 포지션과 쇼 포지션을 전부 다 유지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테틱 포지션을 현재 그대로 익스포저를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크레딧스위스에서 앤드루필이라는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요 기술적으로 비트코인, 스왑 거래를 모두 준비를 하고 현재 완료까지, 와, 완료까지 한 상태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내부적인 승인을 거쳐 현재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가상화폐 시장 해외에서 있었던 이슈들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 함께 보겠습니다. 국내 이슈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네. 지난해 9월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형 ICO가 현재 금지되어 있어서 네. 어, 국내에서는 ICO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사례들이 상당히 다수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따라서 현재 조사 현재는 실시를 한상태이고요 어, 해외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상대로 ICO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데 업계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왜 있냐면 이거, 이 부분들이 과연 제재로 강하게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어, 그러나 어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것들은 제재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어, 이런 상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조사 차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는 블록체인 토론회도 개최하고 정부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업을 상대로 현재 현장 방문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 어, 블록체인 시장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서 ICO가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현황 파악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렇게는 조금은 늦은 한 발을 나선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가상화폐 시장 동향 김원규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